야, 선글라스 준비하고 있잖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크 하우! 249만! 코코다이에서, 혼자서, 249만! 미칩뿟다니까? 자, 들어갑니다. 진정한 말이게! 체인트래쉬업 파크다운! 99만 6천. 파크다운. <웃음> 어 지난번에 천만 원 지사고 여러분 백만 원나눠주면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 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어 그날이 와버렸군요. 연옥 멜리오다스 독고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쩌면 이 친구는 독고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났던 게투표률도 워낙 적고 말이죠. 하필 딱 연옥이 골리가 세 개라 가지고. AI 상대로. AI여야 AI, 독고다이 됩니다. AI 아닌 건독고다이안 돼요. 아무래도 AI가 툭툭툭 세대를 치주잖아. 그러면 착! 바로 마력이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냥 쥬때리뿐는 시나리오 괜찮지 않나? 자, 거기다가 근타를 넣어놨다. 느낌 오제? 이제 음식은 어차피 뭐 후턴 읽고 해서 공격력 먹었습니다. 치기 보라고. 자, 과연 이제 오늘 승률에다가 먹칠을막 세리하게 될지 의외로 독고다이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가보자고. 와, 좀 무섭어라. 잠깐만. 야, 뭔가 굉장히 조금 무섭네요. 예. 거기다 하필이면 왜 발렌티까지 있는 덱을 만났지? 아, 이거 돌리니까 안 때려주잖아. 잠깐만요. 아, 그거아 그건, 그건 너무 아프지 형님. 어우! 아, 덕보다 좀 너무 오반가 자, 그래도 지금 스킬 써줄 순 없어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받는 피해 감소를 확인 해야 되지 않겠나? 바로 마력 터뜨리고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방어관련 깎고요. 진정가 말이요. 나오면서 방어관련 깎은 거는 바로 풀어 붙고, 앙크당. 자, 형님만 가만히 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형님이 안 찌르면 안 죽는다. 자, 자, 이제 내 차례인가? It's my turn. 들어갈게요. 샷 고! 어? 안 죽나? 빡. 안 죽는데? 자, 이 혼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자, 이제 궁 만들었어요. 어. 돕고 다니는 원래 AI랑 싸우는 거예요, AI로. 어, 있네! 니 뭐하냐? 잠깐만, 이거 필각 있나, 지금? 없구요. 자, 형님만 진짜, 형님만 봐주시면 돼요. 자, 두 개, 연어 굴레 두 개. 두 개니까 버틴 거야. 안그랬으면 몸 터졌지. 앙, 아, 너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 아, 잠깐만. 하나 있네 뜨는 바람에. 그래도 어쩔 수없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 이게 한 장밖에 못 쓴다는 게 덕고다이의 최대, 진짜, 안타까운 점이에요. 자, 이게, 고! 와우! 와 야, 덕고다이가 이 정도면 지금, 야, 이게 그래도 챌린저인데, 어? 아무리 AI라도 챌린저, 와, 이봐봐. 이봐봐. 지금 워낙 관통 딜이 날뛰니까, 지난번에 생방에서 한번 저격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발렌티랑 녹선도 해가지고. 와, 이덱을 상대로 AI지만, 독고다이로 혼자서, 패를 한 장밖에 못 쓰는데, 이 정도 한다? 상당하다. 자, 지금 생겼어요. 야, 궁으로 인해서, 야, 브레이크까지 생긴, 궁으로 브레이크까지 생긴 상태. 요렇게 가볼게요. 전체기 써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합쳐서 삼성으로 만들어놔봅시다. 자, 갈게요. 아라슬랍 빡! 와, 멍 죽이네. 아무리 그래도 혼자는 어, 요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봐봐, 야, 브레이크가. <웃음> 죽여보세요, 한번. 한번 죽여 브레이크 있는데 근타로 들어있 이거는. 꼬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근타로 들어있는 꼬멀이야. 어, 브레이크 때문에 안 깎이고, 피로도 차고. 형님, 아무리 형님이라도 이거 못 죽여요, 형님. 예? 조금 쫄이노. 어, 조금 쫄렸었다또 하나가 나왔네. 저희는 궁 쌓였고. 야, 이거 못 죽이면 이걸로 갈게요. 예, 전체기랑 가보겠습니다. 숍, 숍, 툍, 툍, 툍, 툍, 툍. 팍. 아, 안 되나? 야, 이거, 그거 딱, 그, 마력 돌아왔으면 올킬 났는데, 그죠? 오, 공격력 증가하고 때리는데? 오이씨. 이 브레이크 있었으면 사는데, 우와! 살았다. 야, 이걸 살았다고? 조호호호! 도코, 다이, 각이 나왔구나! 야, 이게, 이게 되네. 야, 안 되면 나 영상 버릴 각오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 형님! 그치. 형님 있고 한데 이게 된다고? 자, 브레이크 또붙었고요 자, 이제. 알겠나? 어? 아? 뒤에 행님이야 어? 혼자서 얼티밋 인내덱을 잡았다. 일단. 어, 미칩 붙다니까? 야, 이 정도면 형 성라삼 깨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치보세요. AI길 바라고. 어, 세대 친다. 세대 친다 a i 고요 맞겠지? 톡치고요 소멸 걸었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게임할때는 선글라스 조금 벗을게 근데 지금 되잖아 치보세요 좀. 예. 죽일 수있는지야 이거 전쟁이 갈까? 이리 갈까? 아 마력이 왔고 전쟁이 한번 아니아니한명죽여게아전쟁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촥! 촥촥촥 촥! 촥! 촥! 촥! 촥! 우와! 빡! 우와! 뭐고 이거 뭐고지 혼자 지금 뭔 짓을 한거야? 지금 봐 비델리도 있렇게 해가지고 투급도 엄청 지현되는데 지금 이걸 치 주세요, 예, 치 주세요. 괜찮습니다. 누나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겠나? 너, 어? 저기 뭐더라, 살수 잠깐 살수가, 살수가, 아 괜찮아, 우리 풀잖아, <웃음> 누나, 누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 진정한 말이야, 다 풀었다. 살수가 뭔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 우리 누나 공개누고 있네, 자, 일성 일성이라 가지고 그냥 단일기로 갑니다. 자 잡나요? 빠바바! 와우! 크다! 야 이거 오늘 형선글라스 쉽게 안 벗어지겠는데 어? 브레이지프로미넌스자 형님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명 남았기 때문에 마력은 못 찾고 때리는데 괜찮아요 예 궁이기 때문에 못 찾아도 쎄는데? 그럼 이제부터 브레이크야 두턴 동안 큰 차를 들어있고 쾅! 어? 우리 형님 말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네 형님은 살아계시는데 아, 오! 아 브레이크 뭐, 있어요 어, 깜짝이야 아무리 세게 찌러도 형님 지금 저는 강철의 몸을 가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돌아왔어요 형님 힘이 돌아왔습니다 단일기안알겠지 그래도 훅, 저저저 오케이 착 들어가고요 야 이거 또 이겼는데? 아까 처음 거야뭐 발렌티 뭐 녹슨도 이러고 있어서 뭐좀 약간 특이 사항이었다 치자 이번 때는 상당한 데 가지에요? 물론 AI 기준이야 AI 기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챌린저에서 도코다이로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요. 사람 어디가요 이걸로? 이 정도 엄청난 거, 엄청난 거다. 이 정도 도코다이를 구현할 수 있는 캐릭터 잘 없어요. 아무리 세게 나와도 혼자서 챌린저를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아 챌린저 도코다이 진짜 찐으로 혼자서 이렇게 해낸 애가 있었나요 그동안? 보통 좀 실패해가지고 옆에 농계 하나 놔주거나 아니면은 알캐릭터세명 놔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혼자서 챌린저에서 이게 이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 도발 캐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겠는데 또아 자석 이거도 안 맞겠네. 음 하나가 남아었고요안 쓰면 이거 필각은 되긴 하는데 어, 필사기 아 필사기 증가를 못 시키게 되는 거죠 증가를 못 시키게 되는데 공인은 되는데. 아, 어, 그래도 하나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발이 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안치네 자, 하나 날라갔고. 자, 여기서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잠깐만, 형님만 살살 하시면 다요 진짜. 자, 됐지? 야, 선글라스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팍! 249만! 코고다이에서 혼자서, 249만! 정말 보활 때문에 살아난 거고. 형님도 지금, 불꽃때문에 살아나신거고 다 죽었어요 자 치봐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쳐봐주세요 우리 삼성에 있으니까 자한 대만 더 치라 진짜 제발 방패쓰지마 유성방패하지마라 오케이 좋아요 자 브레이크도 있어가지고 안 무서워 <웃음> 자 들어갑니다 와 이게 유튜브각이 이게 자 들어갑니다 진정한 이력을 트라이셜 파크다운 99만6천 엄나 카리스마 있어 미친붓다니까? 야 나도 솔직히, 나 솔직히 이거 될지 몰랐다 얼티민 형님도 이 각은 잘 안나와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기기 좀 힘듭니다 와이 36만? 36만 3천이요? 어? 사람이가 아니지? 왜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다 큰일났다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은 원액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이 딱 보고는 아 뭐가 왜 혼자고 아 구수 형님이시구나 토코다이 찍으시네 하실거야 어. 예토코다이입니다 한번 뭐 좀잘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어머나 이거 사람이잖아 랭업 올리고 죽 때린거야 죽을거겠다는 얘기지 아 진짜 이거 오겠지? 이거 오겠지? 아 끈타르가 들어있긴한데도 예 요거는 어. 자 길투에 들어갑니다 35만 8천 계속 왜이래? 투급들이 음식을 먹고 온 투급이란 말이야. 사람이다. <웃음> 야, 진짜. 아니, 이거, 뭐 찍는지 알잖아. 때릴 거야? 이건 오케이, 세대 때려주려나? <웃음> 이렇게 만약에 때려주시면은, 요거는 알고도 때려주신 거라 감사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죽이 거라나? 어? 살았어요. 우리 근타에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슉! 두두두두두! 아, 크다, 크다. 어, 못죽겠네 야, 못죽겠는데앙성해서 다시 깨야 되는데, 끼질 못하겠네. 어, 근데, 얼티민 형님, 체험이 불고 빼서도 안 됐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자, 그런데, 우리 안 죽을 수 있어요. 근탈이 있습니다. 근탈이 있어요, 저. 자, 요렇게 되죠. 야 어, 잠깐만. 이거 가능하다, 이거, 오늘. 형님, 아마 필살이 날라가실걸요? 그리고 저안 그래도 그거 그 생깁니다 브레이크 생깁니다 이분, 이분이 유튜브 각을 잡아주신 건지 아니면 처음에 죽이려고 해다가 실패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랑 독고다이로 돼가 비비고 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 있어서 못 죽이실 텐데 어, 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끝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잊으신 것 같아요 안, 안 죽어요 예어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하실텐데 제 프로입니다. 클럽이에요. 그것도 두턴 동안. 자, 요거 와 이제 잘해 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갑자기 우리 형님 세개 있지. 세 개. 하나는 더깎아야 되거든. 아니야. 그래 두 장밖에 못 쓰게 만들자. 그게 좋겠다. 이렇게 갈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비델리 잡습니다. 퍼바바바바. 어, 못 잡나? 어, 이게 안 되네. 와 이게 안 되네. 비델리 잡거나 아니면 전체기 있어서 아예 한칸 없애거나 둘중에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둘다못 했어요. 자, 근데 이 형님도 지금 세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더 쓰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고, 어, 지금 브레이크 없어졌거든요? 아이, 큰일 났다. 우리 형님한테 이제 매 맞을 시간인 것 같다. 브레이크도 없고, 지금, 마력도 안 돌아온 상태고. 자, 아, 아이,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합니다. 진짜. 이 정도 비빌수 있을 면는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혼날 시간인 것 같아. 너 아까 브레이크 때문에 안 죽었던 거였구나. 이제, 이건 어떤가? 뽀뽀뽀뽀뽀. 파크다까지 해? 자 그럼 은총 발동 자 이거 어? 안 죽을 수 있어요 형님 폐가 형님 폐가 별로 없으시구나 야 이게 잠깐만 형 선글라스 낀다 이거 야형 선글라스 낀다 이거 계도 죽였어 야 이거 안 죽어 <웃음> 아이고 이거 아 정말 아 이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야 이걸 이긴다고? 아마 봐주신 거겠지 아마도 덕고다이 한다고 해서 초바, 초반에 조금 봐주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못 이기게 했으면 처음부터 안 때리고 막 이동하시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사람한테못 이기거든요 만약 생방 했으면 엄청난 갈고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